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다룬 make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공통점은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let let이라는 동사를 한번 다뤄볼게요 let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뭐 허락하다 시키다 내버려 두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배워왔지만 다 그건 한국어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진짜 let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주어가 있고 l e 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그 대상 그 대상이 뭔가 하는 행위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버려 두는 게 가장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다 뭐 혹은 시키다 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동사의 대상, 다시 말하면 동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되기도 되겠죠.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이크와 비슷한 게 뭐냐면 이 대상이 뭔가 진짜 하고 있는 걸 놔두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와 똑같이 이렇게 뒤에 명사형 동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원형 부정사 혹은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예요. 이것만 같은 거지 다른 것들은 다메이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동사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let이 이런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즉,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let 대신 allow를 써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 하도록 허락하다니까요. 그런데 어감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하면 allow는 뭔가 주어에 허락할 권한이 있어서 좀더 딱딱한 어투나 문어체에 잘 어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let은 이 대상 뒤에 동사 모양이 왔었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to를 써줘야 돼요.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let은 뭐 뒤에서 이제 수동태 같은 걸 따로 배우겠지만 let 뒤에 나오는 대상을 주어로 바꾸는 수동태. 이거는 뭐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수동태 형태로는 쓸수 없는데 allow는 쓸수 있고 자주 쓴다는 거. 그래서 he allowed her to enter the school. 그러면 그는 그녀가 학교에 입학하도록 허가했어가 되니까요. 여기서 이 her를 주어로 바꾼 문장은 she was allowed to enter the school이라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let은 이렇게 쓸수 없고 만약에 여기서 allow 대신에 let 을 쓰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현재면 let 가 되는데 과거니까 그냥 let 로 쓰면 되겠죠. he let her 하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이렇게 to만 없애면 돼요 he let her enter the school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allow를 쓰나 let 을 쓰나 의미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자 이제 렛을 본격적으로 보면 앞에 9장에서 배웠던 문장 구조들은 이렇게 주체가 나오고 명사, 형용사, to, ing, pp, 뭐 전치사, 부사 이렇게 다쓸수 있었는데 렛이 왜 특이하냐면 make와 같이 to나 ing를 못 쓰고 이렇게 쓸 경우에는 그냥 명사형 동사 혹은 동사형 명사를 쓴다라는 거였고 또 메이크랑 왜 많이 다르냐면 메이크는 그냥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쓸수 있었는데 레슨 t 또 특이하게 그 명사와 형용사 앞에 b 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let 뒤에 나오는 주체가 뭐뭐 하는 것을 주어가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체가 뭐뭐 하는 것 해가지고요. 항상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pp를 써주고 싶을 때는 그 앞에 동사 모양을 꼭 써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b 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문으로 보는 게 훨씬 좋겠죠.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Jane l e t h e r s o n be a dancer.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인은 뭐뭐 하도록 놔뒀다예요. S가 안 붙었으니까 과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제인은 그녀의 아들이 뭐뭐 하는 것을 놔뒀어. 그런데 그 뭐뭐가 명사로 표현되니까 그 앞에 B를 붙인 거예요. 댄서가 되도록 놔뒀어.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허락했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읽어볼까요? Jane let 제인 son be a dancer. 한번 더요. Jane let us be a dancer 하면서 B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B를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Let your students be free 하면 니네 학생들을 놔도 free 자유롭게라고 하는데 B를 붙여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예문 또 읽어볼까요? Let your students be free 한번 더요. Let your students be fre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PP가 와도 PP도 일종의 형용사니까 앞에 B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be pleased. 날 그냥 즐겁게 내버려둬. 지금 이미 즐거워. 그냥 내버려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let이 아니라 make를 써주면 과거니까 made가 되겠죠. Jane made her son 하고 B를 없애주면 되겠죠. A dancer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도 좀 바뀌겠죠. 렛을 썼을 땐 그녀의 아들이 댄서가 되고 싶은 걸 놔둔 거고 메이크를 쓰면 그녀의 아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제인의 의지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더클때 어울리겠죠. 그래서 메이크를 쓰면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고 여기서도 메이크를 쓰면 b가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문장 let me be pleased 이것도 메이크로 바꾸면 b가 빠지겠죠. 그냥 make me please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l e 이 특이한 거는 뒤에 전치사 모양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익숙해져야 돼요. 예문을 보면 let the children out. 그 아이들이 밖에 있도록 해, 뭐 밖에 나가도록 해, 뭐 밖에 있는 걸내버려도 이런 의미가 돼서 이때는 사실 가운데 go 같은 형태가 뭐 생략되어 있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전치사 모양 쓰는 거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let 뒤에 동사 모양이 오는 건 워낙 많이 쓰니까 꼭 친해져야 돼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왜 너한테 뭐말좀 할게 할때 Let me tell you something 왜,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서 뭐 발표할 때 이런 말로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죠 내 소개 좀 내가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make와 let은 같은 동사가 전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비슷한 예문으로 뜻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make me happy, let me 하니까 be happy 둘다 우리말로 하면 날 행복하게 해일 수도 있는데 make를 쓰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너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행복해지도록 네가 뭘좀 해봐에 어울리겠죠 make me happy는요 그런데 let me be happy는요 네가 뭘안 해도 난 이미 행복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버려둬 날 내버려두면 내가 행복해 라는 의미가 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날 행복하게 해줘로 둘다쓸수 있으니까. 뭐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동사들을 토대로 연습을 좀 하고 지나갈게요. 그런데 좀 쉽게 이렇게 문장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연습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소리내 볼게요. 사실은 이런 문장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촘촘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확실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도형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라거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Let me show you what love is. 그러면 Let me 내가 너한테 보여주도록 해. 뭘 보여주냐면 what love is 사랑이 무언지 보여주도록 자 show라는 동사 형태의 앞에 5장에서 배운 문장 형태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m a t t makes people understand what English is 그러면 m a t 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뭘 이해하냐면 영어가 무엇인지, 영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만든다 가 되겠죠. 한번 더 읽어 볼까요? math makes people understand what English is.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면 let me make you know what you really are.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그냥 let me make you. 자, make가 되니까 여기 그냥 know가 온 거예요.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알도록 만들게 나를 해줘 이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거꾸로 번역이 되니까 이제 어려운데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그냥 영어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Let me make you know what you really are 한번 더요 Let me make you know what you really are 그리고 좀더 보면 I would like to stop you 하니까 stop이 오니까 making 이라는 ing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어떤 모양이 오는지 빨리빨리 친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I would like to stop you. 나는 너를 멈추고 싶어. making him do mistakes. 그가 실수를 만들어내는 걸 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멈추고 싶어. 자, 우리말로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좀 번역이 어렵죠. 근데 이 영상이 끝나고 이 도형을 보면서 몇번더 읽으면 그냥 영어식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I would like to stop you making him two mistakes. 마지막 예문. Your wife wants you. 자, want가 되니까 to가 온 거예요. Your wife wants you to let your son be a diver. 너의 아내는 네가 너의 아들이 다이버, 뭐 스쿠버 다이버 같은 거죠. 다이버가 되도록 놔두기를 원해가 되겠죠. 자, 한번 더. Your wife wants you to let your son be a diver. 여기까지예요. 여기 나온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책을 보시면서라도 좀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안 되는 아주 특이한 동사인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